안녕하세요 서영아와 지현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 그 이벤트 최석 이벤트 네, 그것 때문에 오늘 이, 이른 새벽에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원작 받아가지고 거기다 색칠하면 원작 망칠까봐 원작 해봤자 프린트물인데 그냥 그래서 제가 원본 파일도 올려 들어갔는데요 그대로 출력해서 쓰시면 되는데 <웃음> 어찌됐든 그 채색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막 아우성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딸랑 세 분께서 네 어, 채색 쉽게 하는 법 그냥 소개 드릴게요 먼저 수채화 준비하고요 이렇게 어, 출력물 제가 나눠드린 거 받으신 거 또는 여러분들 출력하셔가지고 하신 다음에 바로 물감 팍 칠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먼저 붓에다가 맹물을 묻혀가지고 내가 칠할 곳에 싹싹싹 발라주세요 물감 마르지 말고 네 내가 여기 칠해야지 하는 거기만 요렇게 물감을 아 물을 싹싹 발라준 다음에 그런 다음에 물감을 묻혀서 그 위에다가 한번 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물 묻은 곳에만 물감이 묻겠죠 만약에 어 내가 칠한 것이 물을 묻힌 것이 내가 칠하면 안될 곳이야. 그러면은, 물감 바르기 전에 그냥 티슈로 닦아내면 됩니다. 또는, 어, 색깔 칠해놓고서 난 다음에도, 어, 그냥 티슈로 슥슥 닦아내면 돼요. 건조하기 전까지. 네 언제든지. 자, 저쪽 편으로 한번 해볼까요? 이렇게. 어, 오른쪽 편에 물 잔뜩 묻히고, 어, 여기, 그죠? 물 잔뜩 묻히고, 그러고 난 다음에, 물감 발라가지고, 그물 묻은 데만, 이렇게. 그러면은, 이 물이, 이 물감을 그냥 자연스럽게 번지게 색칠을 그냥 해줘요. 할게 없어. 얼마나 쉬워요. 그죠? 그리고, 이 짙은 부분, 지금 어, 드로잉으로 그진 곳에서 이 짙은 부분은, 뭐 물감 한번더 발라줘도 되고, 더 젖칠해도 되고, 그러면은 더예쁘 딱히 할게 없습니다. 왜냐면 이미 드로잉에서 명암은다 나와 있거든요. <웃음> 그죠? 한 다른데 한번 칠해볼까요? 이제 밑에 보도블록 있는 부분 한번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도블록도 이렇게 물로 쓱쓱쓱. 어차피 맹물이니까 예, 좀 번져도 상관없어요. 번져 나간 부분 거기 닦아내면 되니까요. 그런 다음에 자 이번엔 주황색으로 한번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주황색 무슨 색깔인지 잘 보고 물 조금 발라가지고 물 위에다가 살짝 붓으로 살짝. 어, 제가 이게 뭐 수첩 몇번 칠해 보니까 이거 잔붙칠 않으면 별로 안, 안 예뻐 보여요 그냥 한번 쓱싹 하고 끝또그 다음 또 쓱싹 하고 끝 그러면 아주 보기 좋아지고요 지금 저기 명암 좀그 드로잉으로 좀집게된 부분이죠 그런 부분만 다시 물감 찍어가지고 쓱싹 발라주면은 왈라 보기 좋았네요 보드블록이 완성됐습니다 어 이렇게 네 티슈로 싹싹 해주면 되고요 우리 저 뒤에 벽돌 건물 부분도 한번 칠해볼까요 다시 물 묻혀가지고 싹 내려주고 또물 묻혀가지고 싹 내려주고 칠해야 될 부분들만 이렇게 물을 발라주고 다시 이제 물감 발라서 물 묻은 부분에만 싹 내려주면 은 물이 알아서 채색을 해줍니다 대단하죠? 이미 드로잉 부분에서 다 끝났기 때문에 딱히 할게 없어요 어? 여땟네 이거 어기지 내비두면 됩니다 <웃음> 이번엔 풀 있는 부분 해볼까요? 풀싹 다시 물 발라주고 그 위에다가 연두색 한번 쭉 발라줍니다 네. 연두색깔, 짙은 색깔 이렇게 칠해주면 되고요 어때요? 되게 쉽죠? 좀 저기 뭐몇번 어? 몇 해봤자 이렇게 좀 자신감 붙으면은 그러면은 다른 색깔도 한번 넣어보세요 그럼 이렇게 연두색 칠한 그 부분에다가 짙은 부분에는 청룡색도 한 칠해보고요. 다른 더 짙은 색깔도 한 칠해보고요. 물도 많이 섞어보고, 덜 섞어보고, 노란색도 칠해보고, 지붕도 칠해보고, 벽도 한번 칠해볼까요? 어때요? 저 위에 하늘 한번 칠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. 하늘도 물잔도 묻혀있는 하늘색 하늘. 그, 그 색깔 보이고 싶은 그 부분에다가만 이렇게 물을 묻히고 그 위에다가 파란색깔 그 다음에 뭐 필요한 부분은 티슈로 땡땡땡 닦아보어때 예쁘죠? 쉽죠? <웃음> 그거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어때요? 참 쉽죠? 박아저씨 <웃음> 느낌이 납니다 자 그리고 내가 한번 포인트 주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어, 색연필이랑 흰색 그리고 연필로 그냥 거기에 그더 줄여주면 됩니다 뭐수채하라고꼭수채 물건만 쓰라는 법은 없으니까 이미 어차피 이거 뭐 프린터 잉크로 출력한 건데요 다른 재료 좀 쓰면 어때요 그죠자그 다음에 아 이렇게 지저분한 거 그냥 칼로 쓱싹싹싹 잘라내면 은 모든 작업 끝 어때요 와우 예쁘네 아 물론 제가 오리지널 원래 했던 것보다는 조금 뭐 대충 급하게 단 5분만에 툭딱 한다고 이랬지만 여러분들 이거 좀더 정교하게 네 시간 좀 많이 들여서 공좀 조금만 더 들여서 하면 은더 예쁘고 더네더 네더 예쁜 작품 만들어서 이벤트에 탁 올릴 수 있을 겁니다. 그러면 제가 맞춤용 어 액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